안녕하세요 여러분 민기입니다 오늘 캐스퍼를 받았습니다 현대에서 이번에 또 시승 이벤트가 있어가지고 캐스퍼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막 받자마자 준비하고 나가려고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 차 내부를 한번 소개해볼게요 저도 이제 처음 타는데 캐스퍼가 작은 걸로는 좀 알려져 있지만, 제가 이 캐스퍼를 탔을 때, 작은 감이 역시나 있긴 있어요. 근데, 밖에서 보는 것만큼은 작진 않다.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되게 모던하게 되어 있고요. 이 배색 포인트가 되게 예쁘네요 주황색을 제가 별로 안 좋아해서. 여기도 이렇게 주황색 포인트가 있죠. 전체적으로 약간 그레이 톤의 천장은 이렇게 또 회색깔, 회색깔로 되어 있습니다. 음, 일단은 뭐이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조금 제가 운전을 해보면서, 해보면서 한번 알아볼게요. 지금 여기까지 운전해서 왔는데, 어, 작은 고추가 맵다라는 게좀 느껴집니다. 되게 잘 나, 잘 나가고요. 생각보다 너무 엑셀이 이게 뭐, 말할 때까지 덮감이 가볍다고 해야 되나? 조금 밟았는데 잘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조심하면서 타야 될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널찍널찍해 앉아있는 역시 것도 역시 가벼운 이 작은 작고 가벼운 차가 좀더잘 나가는 느낌이 들어요 묵직한 차들보다 음. 아무튼 이제 카페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짜란 저는 캐스퍼 색상 중에서 흰 색깔을 받았고요 아시다시피 캐스퍼 이렇게 생겼습니다 별 다를 건 없어요 옛날에 받았던 차량 중에 DS 오토모빌 크로스백 있잖아요. 그게 약간 이렇게 창문이 생겼었었는데, 캐스퍼도 약간 이런 창문 느낌을 띄고 있습니다. 뒷모습은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이 캐스퍼와 5일 동안 재밌게 지내보겠습니다. 다치지 말자차 프리미엄 카페 왔어요 사진이랑이랑한것한다좀다좀 다른 에낌짝놀짝습랐습 일단 온이에가봐야겠죠 오픈 도또어야이말이 오호. 경치가 보이는 루프탑. 뭔가 애매하다. 피부 완전 좋아 보인다. 아우 달고나가 완전. <웃음> ちんとだちんとうちんー 고양이 고양이 와나 갑자기 구름이가 시작하는 거야. 고양이 테이크와고 갑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예비군 가는 날이어서 일찍 나왔습니다 군복 입은 모습도 처음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너무 피곤해요 어제 잠을 좀 늦게 자가지고 빨리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또 캐스퍼를 타고 가보려고 합니다 잡띠 저는 밥 먹고 왔어요 너무 졸리다 밥 먹고 왔고 1시까지 휴식 이래가지고 고 있습니다. 근데 꼭 가야 돼요. 저는 원격 교육을 이수를 했기 때문에 2시간 아, 일찍 퇴소를 합니다. 그래서 4시에 퇴소를 해요. 1시부터 3시간만 버티면 집에 갑니다. 리. 화이팅 화이팅 화이제 아, 조기 퇴소하고 집에 갑니다 원래 6시까지인데 지금 4시 좀 안됐어요 4시 좀안됐고 집에 가려고 합니다 캐스퍼에 여기 위에 이것도 있어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안 나요? 네. 이거 여기 전 집에 갑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캐스퍼 덕분에 아주 빠르게 다녀왔습니다 촬영을 해야 돼서 또 일찍 나왔어요. 빨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올라가고 있어요. 어때 이거? 아, 아침부터 머리 가 아파가지고... 죽겠습니다 2층, 문이 닫힙니다. 아, 타이레놀 못 골고 그랬어요. 자는데 머리 쪽이 벽이 차가워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머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예, 정기장판 틀 날씨가 왔습니다. 문이 열립니다. 드디어 오늘의 일과 끝 되게 다양한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확실히 메이크업을 받으니까 다르네요 지금 눈썹 완전 바짝바짝 바짝. 피부가 완전 탱글탱글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입술이 반짝반짝 저희는 이제 집에 갑니다 여러분 아 근데 라 그리고 내일이 캐스퍼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 오전 9시에 가져가신다고 하네요 집에 도착을 했어요 이렇게 캐스퍼 운전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좋았고 아쉬웠다 잘가라 아또 뭔가 자동차가 없어졌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아프군요 오늘 하루 이렇게 끝났습니다 아...